100만 원이 넘는 보험료 아, 탑이다. 네. 어제까지 어른... 제가 DB를 이렇게까지 추천한 적은 없었거든요. 아, 저... 어른이 보험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했어요. 음. 20세 이상 그리고 30세 미만에 계셨던 성인인데 어린이 보험이 더 좋더라. 음. 그래서 저희가 저번 촬영 때도 이 장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네, 드렸고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앞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어떤 회사가 지금 이번 달에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할까요? 어, 특별하게 1월이 돼서 12월과 크게 달라졌다기 보다는 무해장급형이 음. 싹 정리가 됐어요 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무해장급형의 여러 단계가 있었던 거를 좀 간소화하면서? 거의 어, 간소화하고 음. 또 평준화 시켰다고 음.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들이 거의 다 비슷해졌고 거기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게 같은 담보인데 보험료가 얼마나 차이 나느냐 요거를 좀 보셔야 되고 환급금이 거의 없는 걸로 갈거냐 환급금이 좀 있는 걸로 갈거냐 두가지 음. 그 다음에 중간에 음. 작지만 일부라도 환급금이 있는 걸로 갈거냐 음. 이렇게 이제 유해지랑 저해지, 무해지 이렇게 나눠졌는데 음. 그래서 무해장환평으로 봤을 때는 가장 저렴한 거를 선택하시는 게 맞아요 조금이라도 환급률이 있는 거를 선택하려고 더 알아보시는 것보다는 음. 가장 무해장급형 중에서도 낮은 거로 해달라고 선택하시는 게 맞고 음. 그렇게 해서 전체 보험사를 가장 낮은 기준으로 봤을 때 음. 어, 회사별로 보험료 차이가 조금 많이 있었고요. 아. 음, 그다음에 거기 연계조건이 있는 회사들이 있고 음. 기능적으로 좀떨어지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걸 좀 말씀해 드릴게요. 어, 어른이 보험 가성비 가성비 탑 회사는 어디죠? 좀 놀라시겠지만 집이 손해보험을 가장 추천드려요. 아 탑이다. 네. 어제까지 어른... 제가 DB를 이렇게까지 추천한 적은 없었거든요. 아, 전... 지금 완전 보험료적인 면에서, 기능적인 면에서, 납입 면제, 연계조건, 포탈로 다 봤을 때 너무 좋아요. 이번 달에 음. 어른이 보험은 무조건 DB 손해보요 네네. 그러니까 어, 박정희님이 지금... 이 정도 얘기하면 어 진짜 뭔가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냥 찐이라고 보셔도 <웃음> <웃음> 괜찮. 아요 아, <정말. 웃음> 네. 음, 음. 네, 좀 저는 약간. 어, 데이터를 쉽게 내지 를 못하는 게좀제 단점인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재촬영을 <웃음>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많이 기다려주셨는데 음. 어, 다 비교를 했을 때 21세에서 30세까지 음. 어른이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DB손해보험을 꼭 알아보셔야 돼요 DB손해보험이 네. 기준이다? 네. 네 기준으로 알아보시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현대해상하고 음. KB손해보험 이렇게 음. 순서가 가요 어, 네. 어,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를 좀 꼽자면 이유 일단은 첫번째 보험료 보험료가 저렴하다 같은 담보 구성을 했을 때 보험료가 차이가 나고요그 음. 다음에 어, 같은 담보 구성을 했을 때 연계조건이 차이가 나요 11세 남자 기준 월보험료 한 2천원에서 3천원 정도 차이가 나요 네어 진단금 1000만원에 네. 어, 2000원 정도 차이 나는 거니까 네, 2000원 좀 넘게 차이가 나요 음. 거의 3천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20년 납입을 하면 음. 금액이 240차니까. 거의 한, 네, 40만 원 가까이 가거든요? 음. 그러면, 맞죠? 맞아요. 음. 40만 원 가까이, 40만 원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음, 네. 거의 100만 원이 넘는 보험료 차이가 나거든요? 20년 동안 사실 100만 원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음. 이거를 이제, 진단비 우리가 1000만 원만 가입하시는 분은 거의 드물고, 음. 보통은 암 진단비 3000, 음. 음. 뭐, 유사암 최대로 해서 지금 이 1000만 원이 최대니까, 음. 질병 우유장에 보통 3천에서5천0 내혈관도 천에서 이천 그리고 주요 수술비 넣을 거고 어, 표적항암 들은 넣어야죠. 표적항음이 근데 표적항암이 음, 표적항암을 보면은 DB보다 현대가 좋아요. 보까지 그러니까, 고려한다면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고객님 나이와 성별과 원하는 니즈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담보로 이제 봤을 음. 때가 그렇다는 거죠. 음. 그래서 순위가 첫 번째 DB, 그다음에 현대, 그다음 KB 보시고. 음. 만약에 진단비만 가져가실 거다라고 하면 음. 농협도 괜찮은데 종합조보험을 음. 전체적으로 가져가실 거다? 그러면 사실 농협은 제가 거론드리기가 어려워요. 음. 음. 그렇게 보시면 좋을 아요 나머지 뭐롯데라던가 흥국이라던가 뭐 이런 데도 전부 다 비교했습니다. 저희가 뭐 자료 통해서 올려드리겠지만 전 보험사 네. 중에서 이번 달에 추천드릴 수 있는 네. 어른이보험은 네. 비비손해보험이다. 이유는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게더 정확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음. 나이대로 연령마다 또 네네. 차이가 또 있으니까. 음.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던 음. 롯데나 흥국은 음. 어, 연계 조건이 너무 안 좋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음. 최소로 해도 될 거를 음. 사사는 그 담보를 연계 조건들이 불필요하게 더 들어가는 거고. 그게 보험사한테 이득이니까.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음. 그걸로 손해율을 맞추는 거거든요. 음. 음. 보험료는 저렴해 보일지라도, 음. 이 연계 조건 때문에 몇천원, 몇만원이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담보별 보험료는 타사보다 저렴할 수 있으나, 음. 어, 종합적으로 연계 조건까지 들면 종합보험료는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근데 또 이제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설계사분도 계실 거예요. 음. 어, 따가, 음. 싼데, 어차피 이것도 필요한 거다. 음. 뭐 사방도 음. 필요하고, 모두 음. 필요하니까, 이 정도는 가격이 비슷하다 그러면 여기를 음. 하는 게 좋다라고 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음. 보험사에서 연계 조건으로 뭐더 넣어라 라고 하는 담보는 절대 고객님들한테 유리한 담보가 아니에요뭐 음. 중환자실 입원일당이라던가 뭐 상해사망이라던가 뭐 이런 담보들은 음. 사실 기본으로 짜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많이 해보잖아요 설계했는데 추가로 더 넣어라 이러면 의심해 봐야 돼 음. 이렇게 전보험사를 비교하다 보면 음. 어, 어떤 달은 이게 굉장히 약화돼가지고안 네. 넣어도 되는 달이 있어 네. 그리고 어떤 달은 이걸 무조건 넣어야 되는 달이 음. 있고 그래서 보험사마다 이 12달을 운영할 때, 음. 어, 이거를 잘 맞추는 것 같아요. 음. 안 그러면 이제 매출을, 마켓시어를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네. 이 사이에서 정말 속된 말로 잘못 선택을 하시면, 띠 밟으시는 거예요. <웃음> 어, 띠 밟으시는 경우에만, 어, 내가 굳이 안 넣어도 되는 담보를 넣어야 되는 그 달에 가입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비교견적 해보시고 넣으시는 걸 추천을 드릴 거예요. <웃음>